네 시작했습니다. 이로 뜯겠습니다. 반품된 건가요? 아니요. 진... 아 증가품분이요? 증가품 확인해서 음... 구매해서 바로 우리... 아 그쪽에서 이쪽으로 온 거라고요? 구매한테 구매자한테도 우리 안 가고 우리한테를 보낸 거. 건... 신발 아유 귀여워 아 어, 여기 신발이야 기신발아이도 <웃음>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이렇게 뒤에가 무조건 색깔이 달라야 하나요? 아니면 같은 것도 있나요? 같은 것도 있는데 이건 음... 다른 렇게여기다 올릴까요? 네 됐습니다 네. 아 됐나요? 네 이제 증거품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이네지 않네요 그렇지 그렇지 어디를 보는거죠? 로고하고 그런 데 뭐? 는 그런 박음질, 박음질 그런가요? 박음질, 아나질, 음. 로고 이것도 심판 깔창을 한번 빼볼까요? 빠지는 어들 것도 이빠 그럼 붙었나보네 빠질 것 같은데요? 빠질 것 같아요? 네 빠집니다 빠진다.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안에는 구찌 로고가 없네요. 얼음 건 있더만. 네. 여기 아니, 사이즈가 얼음 건 사이즈가 있는데. 왜? 여기 사이즈는 여기 서 네. 있던데. 보일 수 있죠. 네. 음. 27. 27. 여기. 혹시 위에는 숫자하고 뭐하고 맞아야 되고 막 그런 거 있나요? 맞아야 되죠. 번버는 맞아야 되죠. 45448. 4544. 검색해보면 음. 네. 겠 네. 좋은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지만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니다 네. 네. 네. 네. 네.